이번 시간에는 파워 디렉터 365 버전 설치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라클 마케팅 연구소 수강생이신 어, 김태임 대표님께서 영상을 찍어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 변경하실 때는 SK텔레콤 노년 대리점 본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대표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이 파워 디렉터 365 설치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기존에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초기화를 했는데 음, 기존에 받았던 cd키를 다시 한번 이용해서 설치가 되는지 한번 해볼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이 똑같은 걸 해보다가 좀안 돼서 되게 애를 먹은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좀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 사이버링크 어플리케이션 URL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요거 이제 미리 좀 여기다가 세팅을 해놨어요 여기를 들어가서 어,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 요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는 거예요 우선은 여기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음, 실행하라고 메시지가 나오고요. 이게 좀 깔려야 돼요. 시간이 좀걸려 지금 거예요. 설치가 된것 같고요. 로그인을 하라고 메시지가 나오네요. 아 일단 여기 어... 여기에 여기 지금 사이버링 크 커플리케이션이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잘 들어갈란지, 일단. 음. 참, 안해. 일단 안 해볼게요. 아, 근데 요게 지금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라는 게 깔린 것 같아요. 아, 제 이름이 테임 김이라고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 아래로 화살표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걸 열고 교환이라는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세 번째 교환 있죠. 교환에다가 그 처음에 샀을 때 받았던 CD 키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갖다 넣고 붙여넣는 거예요. 우선 교환을 딱 눌러요. 지금 그 교환 말고 여기 오른쪽에 요 파워디렉터 365 있어요 요거를 다운로드를 눌렀더니 지금 다운로드 되는 표시가 나오고 있거든요 기존에 제거 로그인에 원래 이 1년 동안 사, 샀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100% 들어가고 다시 설치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나오 파워디렉터가 어, 기본 어플리케이션 사이버링크 어플리케이션 그 URL을 타고 들어가서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을 하면은 요게 보이는 사이버리크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생겨요 이 생기는 면은 요런 거 나오거든요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라는 요 창이 하나 뜨면 여기 요거 뭐 토글이라 그러잖아요 요 포크로된 삼각형 요거를 누르면 여기 교환이라는 거 누르셔가지고 맨 처음에 사셨을 때는 그 교환에다가 처음에 받았던 그 cd키를 넣으면 것 같아요. 처음에 살 때도 이렇게 다운을 받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파워 디렉터 365 설치하는데 좀 시간은 걸려요. 몇번몇번몇 번, 몇 번, 몇 개를 깔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지금 사이 사이버링크 파워 디렉터 이 아이콘이 하나 생겼어요. 이 애플리케이션 요거 매니저 이거 요거 밑에 이거 하나가 생 어플이 지금 생겼거든요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기분이 모두 끝났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파워디렉터 아이콘이 하나 생겼고 그 밑에 파워디렉터 스크린 스크린 녹화되는 요것도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성공이 된것같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를 많이 먹어 가지고 안 되면 어쩌나 싶어서 이거 지금 다시 초기화 하는데도 굉장히 일부러 시간 좀 끌고 했거든요 일단 요거 설치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요 어플리케이션 매니저는 닫고 어, 파워디렉터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최적화 하시겠습니까? 몇 분이 걸릴 수 있대요? 이게 일단 나중에 한번 해 볼게요 그 요거 전체 모두 참여하겠습니까? 개선, 음, 일단 지금 시간 걸릴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할게요. 자, 파워 디렉터 시작.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오, 오, 됐습니다. 성공된 것 같아요. <웃음> 네. 잘 설치 잘 됐습니다. 김현미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이 잘 되면 한번 찍어 볼게요. 네, 파워디렉터 재설치 끝 내겠습니다.